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볼다공증과 주름살 개선에 효과가 좋은 단풍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풍나무는 전국에 자생하고 계곡과 산지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으며 현재는 조경수와 관상수 그리고 염료 재료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나무 속에는 당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봄 2,4월에 나무의 구멍을 뚫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서 흔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풍나무 수액은 시럽이라고 부르고 캐나다와 미국은 단풍나무 수액을 제조해서 각국의 시럽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단풍나무 시럽의 80% 이상은 캐나다 제품이고 퀘백주가 주요 생산지로 매우 유명합니다. 수액은 색깔이 진할수록 단맛이 매우 강해지고 팬케이크나 와플 등의 토핑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차를 마실 때도 감미료로 애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홍차하고 궁합이 잘 어울립니다. 약재로는 잎과 가지 뿌리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잎을 말려서 차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뿌리나 가지를 잘라서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칼슘과 당분 그리고 다양한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전초에는 라피노스와 글라이코실, 시링알테이드가 들어있고 고로쇠 수액에는 유기산과 푸마르산, 구연산과 숙신산 등의 인체에 미치는 성분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평하고, 작용부위는 간과 폐비신에 들어갑니다. 고서에는 통증을 그치게 하고 독성을 풀어주며 혈의 운행을 활발히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치병증으로는 정서불안이나 절도 없는 생활로 기가 몰리거나 복부가 불어나며 옆구리와어깨에 아파서 바로 눕지 못함을 낫게 해줍니다. 먼저 단풍나무 수액에는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암을 예방하는 데 좋고 풍부한 항산화 작용으로 항염작용이 우수합니다. 고로쇠 수액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폐암과 위암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단풍나무만으로 암을 치료한 사례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특히 논문 실험에서 암세포에 관한 연구에서는 간세포 보호 활성과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이중 대장암 세포에 대해서 높은 활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풍나무는 무기질이 매우 풍부해서 뼈와 체내의 칼슘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뼈 건강을 이롭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매일 식수처럼 달여 먹으면 뼈 건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골다공증에는 단풍나무와 송담 또는 감태나무와 함께 먹으면 더욱더 강한 치료효과를볼 수가 있고 맛과 향도 매우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소염작용과 해독작용으로 인해 뼈를 접목시켜주며 철성분인 푸마르산이 진통효과를 가져와서 신경통과 관절염 허리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관절염과 통증이 심할때는 가지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골절상을 입었을때는 껍질과 오갈피를 함께 넣어서 끓여 먹으면 됩니다. 단풍나무잎은 한방약재처럼 사용하는데 타박상과 골절상에 효과가 있고 해독작용을 잘 해주게 됩니다. 아울러 위장병과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설사와 이질에도 치료효과가 탁월하며 이때는 물이나 과피를 달여 먹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단맛을 내는 이눌린과 아브시부산이 풍부해 최장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또한 인슐린과 유사한 활성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 치료를 위해서 단풍나무를 여러 방법으로 응용해 차와 음료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단풍나무 잎과 수액은 피부재생효과가 탁월해서 노화를 막아준다고 하며 주름살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의약품으로서 단풍나무 잎이 사용되었으며 단풍나무 추출물은 자연적이고 어떠한 심각한 부작용 및 독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때 머골라 박사는 단풍나무 추출물이 수많은 치료와 노화 방지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엘라스틴은 나이가 들게 되면서 분해되지만 단풍나무 잎의 특정화 합물은 엘라스틴이 분해되는 효소의 방출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죽은 깨로 인해 탁해진 피부를 밝게 변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단풍나무 추출물은 보톡스 주사와 같은 방식으로 피부의 능력을 강화한다고 했으며 단풍나무는 국소적으로 도포되기 때문에 주사 바늘에 주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신경독성 물질로 만들어진 약물로 전문가들조차도 잘못되었을 때는 보툴리누스 중독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풍나무 잎 추출물은 주름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보다 안전한 대안책이 되어주며 피부세포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방에서 단풍나무 뿌리와 나뭇가지를 개조축이라는 명칭으로 주약제로 이용하고, 잎은 말려서 차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와 나뭇가지는 한번에 10에서 20g 정도를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되고, 단풍나무 시럽은 설탕 함유량이 많지만 일반 설탕에 비해서 좀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풍나무는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설탕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열량 조절이 중요한 당뇨병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